보욕탕 냉탕에서 기도 폐쇄나 심장마비 추정, 기왕 질환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4-7호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보험기간중 스포츠센터 내에 냉탕에서 머리가 물속에 잠긴 채로 발견되었고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신청인의 주장은 평소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없고 참고인 진술상 망인이 떡을 급하게 드셨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심폐소생술 시행할 당시 입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경찰 조서에도 사인을 기도폐쇄 추정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은 미상이고 사망의 종류는 기 땀이 불상으로 되어 있으며 사망하기 전 혈압을 측정한 결과 고혈압군에 해당하며 따라서 경찰에서도 심장마비 또는 기도폐쇄 추정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연의 판단 당의 약관에서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단 재해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망인이 지식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고 입속에서 인물질이 발견된 것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가슴 압박으로 인해 수반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정황만을 가지고 비보험자의 사망 원인을 지식사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결국 본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상으로 재해의 입증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경험칙상 기왕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냉탕에 급격한 온도 변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